여기 왜 날이 이렇게 밝았지? 에베. 에베베. 오마이 술 대접. 탁주랑 용천. 오둘다 대접이 돼. 탁주. 석어못술 마셔. 몰라우시 음, 음. 예. So, その n それを So, no, no, no, no, no, no, no, n に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이 o no, no, n 정실좋아는것 같아. 이 익사바디, 이이 익사바디. 이익사이 익사바디. 이 익사바디. 이 익사바디. 이이 익사바디. 이익사오더라고이이 난って니 아시나니 약가 에마 시노비도 리여호도 죽은 거는 야 할배가 주었는데 에네가た 에이... 우리 이신 할배랑 애미한테도 술맥여 볼까 오이 어디로든 맨엠마 결혼해 줘. 타케루 사마가 고데오자 아니. 아니 술. 술안 먹어? 그래. 맨엔... 아니 술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에? 그거 설마 다 주면 안 되는 거? 십오. 15... 터뜨끼가 있었는데 아아 이런 <웃음> 아 그거 소지수가 99개인걸로 봐서는 아 돈을 엄청 써야되나 보구나 그거 아니 난 하나로 여러개 다 나눠줄 수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전에 이신이 술 나눠준거는 세 개를 줬었나보네 이신알바가 술줬을때는 그렇게 줬던거 음, 하나로 그냥 키아이템같은 용도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또돈비는거 아니지? 왜 그리 슬피오시오 울지마 <笑> <なぜ>、なく悲しいのです何が悲しい今頃はサクザ様どこにどうしてございましょうそれが分からぬのが悲しいのです会えずともせめて知りたい<笑> 나라도... 다이리오다시모만 가열떼고 다레모 이바쇼 오시에데쿠레누 내가 아래 봐줄까? 예 네. 고진? 예사쿠자사마는 이즈코 데스까?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아아... <놀라> 아났다 모 우소츠키 뭔 개소리야? 아시태미나 <웃음> 이렇게 덤비는 거였구나 이래서. 어유. 어유 미친! 나중 뭐 먹고? 어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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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저기다 숨기고 있었다니 잠깐만 샥샥샥 한번 한번 샥샥샥샥샥샥아 이거 어려운데 뒤에서는 이게 안 되네? 오이 불사베기? 오호 넌 뒤졌다 이제 너 귀신인 거다 하니까 이거 맞으면 아플걸? 어 아프다 각색 어제 했던 애, 아유, 이거를 피해버렸어야. 이거? <웃음> 어, h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는 o no, no, no, no, 어휴. 어. 어. 어. 어. 좀만 더하면. 너희가 그 여자친구를 잃어버렸던... 저에게... 에? 네? 생명의 호흡 인사를 성공해서 내 HP를 회복하는 상시효과 오... 인사시 HP 회복되는게 더 강해졌나보군요? 소코니 そこにおる... 오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가 아... 아... 아... 아... 아... 에진짜의 포대기 지장구살, 벚꽃의 천으로 감싼 작은 동자지장, 손바닥에 올려놓고 밀면 희생의 힘이 1회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시와 <웃음> 죽은거야 설마? 얘가 사쿠장가? 아닌데? 죽었어! 이 남자를 데려갔나봐, 죽으면 서 천여귀신 아니야, 천여귀신? 아니, 가야면 곱게 갈 것이지, 저렇게. 아이템. <웃음> 그렇지. 어이. 어, 일문자. 일문자다. 이거야? 아이. 안 되지. 어... 너도 620주니? 보있다 뭐 뭐하는거야 다들 여기서 죽여자 아! 아이 자식아 아, 이 동작 이파 편을 야오호호호호호뭐야 <웃음> 뭐지? 일로 못 가나보네? 어디로 가라고 아 저기 에 길이 있네? 응? 아래쪽에 아이템이? 허어어... 왠지! 여기 또 보수의 냄새가 나는데? 파괴승? 세 번이나 배네 잠시만요! 잠시만! 어이! 하...스톤이 있어가지고 찌르기 있고,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아유 아유 아유. 다시 아유아가잖아나아유아유아유아유 <웃음> 아 이거 타이밍이 안 맞아 불사백이잖아? 하이 <목소리를> 찐 <목소리를> <목소리를> <웃음> 나.. 나.. 내 환약 왜 이렇게 없지? 아니 환약 많이 주워 먹었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뭐지? 뭐지 뭐지? 아, 하나에 세 개밖에 안 됐구나. 아, 대병. <웃음> 어... <웃음> 아, 찌르기인데.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야! <웃음> 그 많던 경험치를. <웃음> <웃음> 널 잡아봤자 저 뚱땡이만 잡고 가는 것이요 116밖에 안 자네? 어이 경험치를 저렇게 짜게 준다고? 어이고 왜? 왜 안됐어? 체간. 제가... 어 아니, 막았잖아요! 이거 미치겠네. 으. 허야. 아, 약간 좀 빨라지나 봐. 딜레이가 때릴 때. 쟤간 쟤간 쟤간 아... <웃음> 이곳이 아닌데 말이야 아... 타이밍이... 아! 진짜! 저랑 안 맞으시네요, 님 아, 찌르기네, 저거, 다음에. 먹고 버텨보자. 아이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네번 때리고, 그리고.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는 거는 때리고, 때리고, 때려서 찌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기술을 좀오야이나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비겨 비겨 <웃음> 어이구야 어너좀 세네 몰랐다. 몰라 봐서 미안하다. <웃음> 아유 왜안 잡혀져 이게? 떨어지고만또 에헤, 이이러면안됩니다 개코님 <웃음> 이면안면아니 파괴승이 여기서 먼저 나오는거야? 저거.. 실체가 있는 파괴승 있는 것도 알고있는데 내 알기론 앗! 미친 너는 뭐 지나갈 수 없다 뭐 그런거요? 별로 안 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죠. 대비야. 야, 저 마지막에 왜안 되냐고 저기. 아래배는건데 요거는 어이 고만 고만 <웃음> 고만 오오 <웃음> <웃음> 만아아 아, 하필 아 내가 왜 하필 공격할때 공격하는거죠? 음, 저희는 정말 안맞네요 아 저거 다음에 찌르기라니까. 아 점점 빨라지는 거 맞구나. 아제체감다 회복했다겠구야. 나도 회복해. в ы 치 아아아! 아, 아 마지막 기획이다 생각하고 아 저거 한다면 저렇게 때립니다. 저거 하고 온다. 아유, 씨. 밟았어야지. 간파백기로 후. 아, 안 돼, 넌데, 넌데. 온다, 아. 어이. 왜 그래? 어아아 <웃음> 아, 이걸 삼투한다고? 이번엔 깨겠지. 아 지겨워 이 달려가는 거. <웃음> 아니, 수생해이는 이듬 만에 깬대 데왜 여기는 못 깨는 거야? 어휴 어휴 아, 에이, 찌르기! <웃음> 저렇게 빠른 걸 어떻게... 내가 하고도 어떻게 했는지 놀랍다. 아니, 왜 이래? 아, 씨 파괴선까지만 잡고 자야겠는 걸. 너놈의 패턴은 이미 다 파악됐다. 체건 없어. 어이? 아. 아, 아, 아 진짜, 가짜, 아왜못 잡냐 갑자기 또, 아. 하단백일 때 전진을 왜 하냐고 아 세상에 만스런 실패했습니다! <웃음>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없다. <웃음> <아유> <웃음> <웃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걸로 사면 되는... 아, 너무 하시네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 진퉁 잡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여기서 일어나 에잇 아.. 찌그가안 막히네 으아아 게얘아저 <웃음> 아, 위로 한번 배는구나 아. 기술쓰지 말아야겠다 와 안돼요! 뭔가 거 아니야 이거 먹는데? 아씨 아아 점프했어야지 아...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 뒤돌아서 저렇게 때린다고? 먹어, 이거. 아... 이긴 거 같지가 않아. 이긴 게 이긴 거 같지가 않아. 히노미 o n 스 n 션 n 생의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어딘나좀 구경해 볼까? 아 여기가 이거구나. 잉테 돌. 아 이게 향기란돌 그거고만? 조사한다? 뭐가 있어? 잉테는 길조이다. 향기롭게 시집을 가 모시리. 가마에 들어가면 마자로 오시리다. 아, 이걸 이제 보쌈에 가는 거구나. 여기 뭐 없냐? 여기서 뭐돌 써야 되는 거요? 는데 일단 돌아가야 되나? 못었으니까 어, 일단은 돌아가보자고 어, 이제 꺼야겠네 아 어. 쉬는 날 진득하게 놀았네. 어, 왜 다쳐있어? 이거 띠용, 띠용, 보이숑, 빠숑? 어어 어, 이거 아닌데 미코노 시노비오 예.ようこそおいでくださいました.さようならあなたのゆ. 어 뭐지 왜안 되지? 선택한 기분은 현재 기능을 잃었습니다? 왜? 왜? 왜요? 왜?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본데? 뭐지? 왜 안되지? 왜지? 아, 참 싸움의 기술 공격력이 8이 되는 것이에요천수각 산... 자, 저거 왜 안, 안 되지? 장기는 돌 어디 있니? 기온의 물을 장기간 마신자는 체내 에 돌이킬 듯 일이 있다. 들어가는 거 아니오? 뭐 하는 게 없는데. 뭐올 이거 아니 뭐 오케 하라고 이제 어 여기가 길이 아닌가 하지? 딸이송하게 하네 어, 아, 이 새끼 체력은 더럽게 높은데 저거 아하... 잠잘수 있구만 이제 속도 빠른거 봐오 뭐야 피라냐 아이템이 있다고? 물속에? 귀한 먹이 안 올라가죠? 나가게 해줘. 어이, 참. 어? 아, 이 길이 있네? <웃음> 아, 이 길이 없잖아, 어이? 에? 오이, 오이 야, 사, 사. 사, 사. 오. o 사사노사 다 술인가? 길이 아 일로 연결돼 있네. 아 뭐야 여기도 길이 없잖아. 예? 어? 수족이 있네. 잖 <목소리> 오지. 아 씨. 또 막혀 버리네 이거. 아마네 나. 맞아. 왜 저거 막혔지? 시원하네. 오늘 여러분 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코였습니다